네오오오 어? 네,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, 조심, 조심. 오! 와! 와! 오! 와움직임 장난 아니야. 1, 아. 아 짧아. 아아했 좋았는데. 야. 와. 리듬하고 여유가 와. 저 어떻게 막아? 와. 와! 와. 아, 소리가 왔어. 소리가. 소리가 너무 왔어. 소리가. 와, 태킴이 프리드로를 놓치다니. <웃음> 어. 오우 와우 아 깜깜깜깜 하와 아. 오네 야와 와우! 한 대, 한. 오 나왔습니다. 오. 오. 잠다 잠다. 아. 오. 오. 오. 수습니다 8강에서도 여유가.. 아니야. 여유 없는 것만 보고 싶어요. 진짜로. 네, 여유 없는 것만 네. 결승에서 볼수 있습니까? 네. 결승에서 볼수 있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감니다 성함을 많이 주시죠저부터 1대 할 때였던 건가요? 어.. 대신은 문제점잘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번까지 왔던 것좀더 발전이 없다는 걸 느껴졌으면 굉장히.. 자신실망구 다르게 할 때는 생각하지 서 어... 호흡 대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5대5는 뭐체감인지까지고요 5대5는 뭐최강인까지요아근 1대1도 최강인지 네. 알아요 너무 니까 그러니까. 네. 8강 두 번째 경기는 테크니컬 킴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어? 네. 와, 와.